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이 NFT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출석체크를 해왔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드디어 2023년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오픈메타시티인데요. 어, 앞서 그 로드맵도 이제 구성이 됐고 밝혀졌고 어,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다음 행보도 대략적으로 이제 베일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NFT는 한 번씩은 꼭 해보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 제 유튜브 영상 외에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뭐 NFT 에어드랍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은 해보셔라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저한테는 어,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다 주었던 어, NFT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와 같은 이제 이런 모양의 NFT를 받긴 받았으 받았습니다. 그때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와 같이 이제 셀 타입의 어, 셀 규격의 이와 같은 NFT를 받았죠. 당시에 2년 전에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신규 프로젝트로 진입을 했고요. 좀 말이 많았던 게 에어드랍 당첨자 발표를 어뭐 그때 같은 좀 되게 어수선했고. 어, 디스코드로 한다고 했다가, 뭐, 홈페이지로 한다고 했다가, 좀, 약간 좀, 어, 약간 좀, 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때, 뭐가 좀 터졌었냐면, 요즘, 지금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그, 서울 메타인가 하여튼, 하여튼 뭐, 그, 서울에 땅을 판매를 하고, 어, 먹고 튄 사건이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부동산 NFT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가 사실은 그 사건에 휘말려서 어, 이 프로젝트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어, 이슈가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나온 거죠. 어찌됐건 에어드랍을 받았고요. 어 근데 이제 1년 정도 받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여기에 대기업이 입점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가격적으로도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됐죠. 어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어, 판매한 금액이 음. 어 이제까지 무료 채굴이나 에어드랍을 이제 어 대상으로 하면서 사실상 무료 채굴로는 큰 수익을 보기는 사실상 어려웠고요. 에어드랍이 가장 큰 최고 수익이었고 어 에어드랍으로 해서 이게 파, 이걸 팔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판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팔아서 12,000 클레이에 팔았어요. 자, 여기 보면 2,592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음. 어, 지금은 클레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기준에서 보면 코인이 엄청 잘 나갔죠 어, 가격적으로 활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때 클레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때는 1400원 정도였거든요 1400, 1200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12000클레이에 팔았습니다 그럼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에어드랍 중에 최고 수익이었고 이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구독자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천만원 넘게 에어드랍을 할수 있었던 자금의 원동력이 사실 이 부동산 NFT였던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그뭐 이렇게 됐고 최고 수익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메타시티도 이렇게 될까를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오픈메타시티는 어 지금 그 서울 쪽에 이제 청약이 거의 다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마무리가 다 되고 있고요어 지금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이제 아파트들을 가지고 어 매일매일 추석 체크를 통해서 청약 쿠폰을 10장씩 받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청약에 성공하게 되면 어, 좌측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이제 nft 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nft 를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이 아파트에 대한 내 소유권을 지분을 증명을 할수 있고, NFT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치와,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그 임대 수익을 같이 동시에 이제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어, 하여튼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어, 최근에, 어, 로드맵도 이제 공개가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2023년도, 이번 연도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은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은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어 가장 높은 땅이 이제 그 강남구 쪽을 이제 대미로 장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해외 도시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OMC 토큰에 대한 백서 공개, 토크노믹스 정보 그리고 상반기 때 덱스 거래소 상장을 하고 토큰 수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치가 OMC 토큰에 대한 가치가 이제 매겨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반기 때는 CX 거래소에 중앙집중식 거래소에 이제 토큰을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도 이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어 최근에 코인데스크와 이제 그 오픈메타시티의 박종희 대표님하고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2023년도에 맞춘 전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합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 분양을 끝이 나게 되면 해외 도시로의 서비스가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해외 도시에 또 청약권을 가지고 또 청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외 법인의 설립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 발행은 물론이고 국내외 거래소까지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도 이제 어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어 말을 하고 있어요. 어 현재 홈페이지에는 지금 설 연휴도 있고 그래서 24일부터 2월 6일까지는 강남구 오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2월 7일 날 강남구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어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요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서울 어, 청약은 요게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3월 달이나 뭐그 이후에 부터는 어 4, 5, 6월 달 안으로 해외 도시로의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고 그 시기 때 이제 어 이제 또 덱스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OMC 토큰에 대한 가치도 좀잘 매겨졌으면 좋겠지만 이 nft 에 대한 가치도 같이 어, 가치 좀어좀잘 음. 터져 주기를 어,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합니다 자 나중에 이 가치가 어 만약에 이제 뭐 어, 기대치보다 못 미친다 하더라도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나중에 일단 내가 받아 놓고 후회하더라도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안하고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 이, 여기 강남구 청약권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